되는데 호라 안맞는데 뭐 지금 지금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갔다 신동완의 세탁기님 어서와요 <웃음> 샤크님 어서와요 <웃음> 저 어떻게 일지 n i x 님 어서와요 M3 케이스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한적 가능하다고 그러길래 짠 트리님 어서와요 케빈님 어서와요 이거 장식 되는 줄 알고 일단 샀단 말이야 샀는데 그냥 봐도, 그냥 봐도 구멍이 안 맞아요. 이거 뭔 얘기냐면은, 지금 밑에 나사홀 있잖아, 나사홀. 지 나사홀이랑, 여기랑 그냥 구멍이 안 맞아요. 그냥 안 맞잖아, 이거. 아니, 어디 꽂든 안 맞잖아. 황성민님 <웃음> 아, 어서와요. 이거 지금 어디 꽂든 안 맞잖아, 씨. 이거 어떻게 꽂아. 280, 된다면서. 아니, 이씨, 이거 어디 꽂아? 안 맞잖아, 이씨. 아니, 이씨. 아니, 씨 한준님, 어서와요. 된다면서, 아. 어. 뭐, 되게 개뿔, 되게 개풀이 돼.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이씨. 센터님 어서와요 아니 아 무모님 어서와요 내 질문 답답하거는어려운 지금 아니 이게 뭐 세트위치에 달면 제한적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 이거 240mm가 애초에 꽂힐 수 있는 홀이 안, 안 맞아요 지금 보여 눈에 아안 보실려나 뭐, 홀이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꽂지 홀이 안 맞는데 그냥? 아니, 씨, 앞에도 뒤도 안 맞잖아요, 이거. 아니, 240이 안, 아니, 240, 140이 안 맞는데, 뭘 어떻게 단다는 거야? 어떻게 단다는 거지? 뭔 소냐, 이거? 아,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해잘 이해가 안 가실 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잘 봐요. 여기 보면 나사울이볼거 아니에요, 나사울이 나 서울이 어디든 안맞아요 어디든 나 서울 위치 봐봐요 나 서울 위치 나나 응? 서울 위치가 안맞는데 이걸 어떻게 꽂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샌드위치 제한적으로 된다고? 어떻게 제한적으로 돼? 나 서울이 하나 도안 맞는데 아니, 아니 나 서리 안 맞잖아. 중앙에 맞추면은 아니 중앙에 맞춰봐요. 나 서리 지금 씨뭐 밖에 나와 있는데 <웃음> 이걸 어 이걸 어떻게. <웃음> 뭐 아무리 둘다 쓰레기예요. 둘다둘다 쓰레기고 큰 차이 없을 거네. 어떡아아 짜증 네 여섯 개만 꽂으라고? 여섯 개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여섯 개 꽂음? 여섯 개안될것 같은데. 네, 네 개는 꽂을 수 있겠다. <웃음> 자연재는자연재가 그냥 안 되는구만. 아니, 이거 설명서에도 떡하니 붙여놨어요. 아이거아이눈 미셔. 아눈 미셔. 설명서에 뭐라고 돼있어요? 상단에 280 된다고 돼있다니까? 상단에. 아니, 설명서 상당히 이팔봉 된다고 돼있어요 오케이. 아니, 지금, 나사 6개도 못 꽂아요. 6개도 못 꽂습니다. 아니, 들어간다 이거랬지. 나사로 조립된다는 말이 있다고 아, 그럼 사기 아니? 나나 나 잘만 뚜뚤래펼상각 없는데 안 그래도 엎어졌는 거 다시 겨우겨우 살아나는데 아니 이거 누가 설계했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지 이걸 왜 꽂아? 이걸 어떻게 꽂아? 아니 나사 여섯 개도안 된다니까 여섯 개 어떻게 꽂아요? 네개 꽂겠다 네개 웃긴 건네개도못 꽂아요 이를 알려줄까요? 네개도못 꽂습니다 잘가요 야, 이거, 씨. 야, 이 씨. 내이지금 <웃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왜안 되냐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 텐데.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나사홀 보여요. 나사홀이 맞는 위치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나사홀 보이지? 나사홀이 어디 맞아요? 맞는 데가 없어요. 상고 지금 바닥까지 다 땡긴 거예요. 아니 나사홀이 여기 나오면은 이쪽에 나사홀이 없어요. 나사홀을 안쪽에 맞추면은 이쪽에 나사홀이 없다니까. 어쩌나. 이거, 이거 어, 어, 어떻게 꽂으라고? 나사홀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 이걸 어떻게 꽂아요? 테이프로 발라? 지금 지금 내가 과장하는게 아니고 지금 나사도 하나도 안맞잖아 하나도 안맞다니까 하나도 가드가 없어요 <웃음> 가드가 있으면 안이루고 있죠 야 이게 이게 내용물 다인데 이게 없어요 뭐뭐 뭐 없습니다 이게 내용물 다예요 아니 뭐 이게 내용물 이게 반데 가드도 없어요 뭐뭐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뒤집어도 그렇냐고. 어떻게, 어떻게. 아, 아, 이거 앞뒤로 바꾸라고. 앞뒤로 바꾸면 더안 돼요. 잠깐만요. 일단 내서을좀 닦고 갈게요. 바닥에 다놓시거든 아, 지금 반대쪽으로 해달라는 거죠. 이쪽으로. 근데 반대쪽으로는 더 심해요. <웃음> 자, 자 반, 반대쪽으로는 더 심해요. 이거 나설 어차피 안 맞는 것도 똑같고요. 잘가요 나설 안 맞아요. 이제는 맞출 데가 없습니다. 반대쪽 아예. 이게 뒤로 더안 미뤄져요. 이게 끝이에요. 뒤로 더안 미뤄집니다. 한 개도 안 맞아요, 이제.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꽂으라는 거지? 한 개도 안 맞다니까, 한 개도. 지금 280을 어떻게 꺼으라고 지금, 어, 오늘 이거 꺼질, 꺼지려고 이거 샀는데, 5만원 헛돈 썼는데,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내 5만원. 야, 이씨, 뭘, 뭘 샌드위치 방식으로 자한자 장착이 돼? 샌드위치가 안 되는데. 펜 달고 해보자고? 자, 잘 봐요. 잘 봐요. 내가 지금 펜이 달리면 아무 안 말안하는데잘 봐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펜을 어느 쪽에 꽂든 안 맞아요. 자, 펜 구멍 한번 보세요. 펜 구멍. 펜 구멍 보여줍니다. 펜 구멍 여기야, 여기. 맞지? 여기지. 어, 반대쪽에 구멍이 나와요? 안 나오고 안 나와. 아니, 펜 구멍이 여인데반대쪽에안 나온다고. 팬꿈이 똑같잖아. 위에 맞추면 밑에가 안 나와요. 팬꿈은... 팬구에 팬구매 맞추면 안 나온다니까? 어디 뭘죄 앉아 샌드위치야. 샌,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 <웃음> 아니 샌드위치를 어떻게 하냐고. 팬구에 맞추면 안 맞는데. 이걸, 이걸 샌드위치를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맞아요. 아니, <웃음> 씨, 내가 지금 깔려고 깔리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아, 잘만 좋은 제품 세로왔는지 알고 합사 보려고 그랬는데, 안 맞아, 그냥. 안 맞다고. <웃음> 이게, 이게 안 맞다고, 사이즈가. 아니, 공짜로 광고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건, 씨. 분명히 안 맞는데? 이거 어디로 꽂으라 소리지? 240전용아님 240 240전용아님 잘 봐요 이렇게 했어요 280의 경우 샌드위치 방식으로 제한작 장착 가능 상단 280 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아니 잘 만졌네 280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케이스 케이스, 케, 케, 케이스 이거 어떻게 해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전면은 되겠지? 아니다 전면도 235까지 밖에 안 되는 듯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말이에요 방인데 밑에 봐봐. 밑에 나사로 가요? 안가잖아. 거기까지. 나사 그러면 여기까지라니까. 아니 이거 모두 간섭이 아니라 홀이 140나사가 없는데. 아니 지금 홀이 140이 아니에요. 홀이 140이. 홀이 140이 아니아니까 지금 나사 여기 딱 꽂았잖아 그럼 밑에 비잖아 홀이 140이 아닌데? 아니 지금 이, 이게 1 4 0 편인데 위에 나사를 딱 꽂으면은 밑에 안 온다니까? 뭐 이건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프레스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아까 딴, 딴 사람 얘기한 것처럼 프레스가 잘못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씨, 이게 내려와야지 뭐 말이 되지 제일 끄트머리인데? 제일 아니 씨. 140이 아니잖아 아이씨 데이터베이스 수정 뭐지 무슨 140미터 팬도 안 달리게 생겼구만. 얘네는 잠만 만들어놓고 뭘흡소를 하고 있냐? 여러분 방포하고 다시 만듭니다 예.